제가 지금 아까 화장하고 나서 약 대략 한 7시간 뒤에 지금 수정 화장을 중간에 단한 한 번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찍은 거거든요.